십계명의 그열 번째 계명을 오늘 살펴봅니다. 어, 하이델베르크 교리가 아, 말해주는 거기서 가르쳐 주는 이열 번째 계명의 해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어, 아 이게 열 번째 계명은 이렇게. 이런 거구나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네, 교리의 유익은 이 성경의 해석은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읽고 싶은 대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가르쳐주신 교리를 통해서 이렇게 십계명을 잘 보았으면 합니다 어, 먼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죠? 어, 뒤에 있습니다 어, 제 10개명 제가 너무 이제 착해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하고 수요일날도 어, 10장 17절 함께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자113 질문 보겠습니다 113 예, 질문 13제 10개명에서 좀 전에 우리가 출협구 20장 17절 읽었죠 이게 열 번째 계명이에요 10개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비어 함께요.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읽어서는 이게 몰라야 정상이에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보면 여기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 도 마음의 심장이죠 이 마음의 깊은 중심인 심장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일을 좋아하는 것인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열 번째 계명은 마음에 관한 계명이에요. 마음과 관련돼 있고 마음에 관한 계명이구나. 뭐가요? <웃음> 열 번째 계명이 우리 마가복음. 7장을 봐요. 18절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썩었어요 마음이 부패했고 오염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 좌소가 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 곧그 더러움, 비방, 탐심 이걸로 다 되었구나 이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을 원해요. 내 내가 좋은 건 뭐죠? 내 본성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 본성은 부패했다고요. 죄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원하는 본성에서 착한 게 나오면 겉으로는 착해 보이는데 이미 나를 기쁘고 내 썩음에서 나오는 착함이에요. 그래서 아, 이 마음, 옛 마음, 여기에서는 답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네. 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창조되어야 돼요. 새 마음이 창조되어야 돼요. 어거스틴이 그 참회록을 읽어보면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어렸을 때그뭐한뭐다 살, 7살 어간에 이렇게 친구들과 막그 배를 따는 이웃집에 배를 따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돌아보면서 참회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친구들과 가서 막 배를 따는데 배가 참 맛있었대요 그 집이 배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가서 따 먹었던 배보다 그 이웃집 배보다 자기들 자기 집이 갖고 있는 배가 훨씬 크고 더 맛있었대요 그런데 남의 집에 가서 그 배를 따고 그리고 그게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걸 갖다 다 그냥 흔들어서 떨구고 그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뭘 참여하냐면 어, 먹어서는 안돼 남의 거니까 이웃 거야 그러니까 금지되었다는 그 이유로 이렇게 오히려 가지고 싶은 욕망이 욕망의 대상이 되었던 걸 회개해요 금지가 안돼 있었으면 자기 집권을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자기 집 것은 금지가 안돼 있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저쪽 거못 먹어야 되는 거로 딱 금지해놓으니까 그게 그렇게 먹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먹고 싶은 것도 아니야 딱 그냥 못 쓰게 그냥 다 흔들어서 친구들이랑 다 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어거스틴 참회를 합니다 시0편 51편 10절에 가보면 이제 그 다윗이 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드러나는 것은 어, 바세바를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는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한 기도는 뭐냐면 이거예요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갖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 안에 왜 이웃의 아내 우, 우, 우, 그 우리아의 아내인 그 남의 아내를 내가 왜그 욕망으로 취하지 욕망으로 바라보지 바라봤잖아요 봤세 봐 어? <웃음> 이렇게 바라보고 예. 왜, 왜 그런가 안에서 그, 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어, 취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 가지고 있는 에, 자신의 참된 자신의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제사하고 어, 찬양하고 하면서 어, 내 안에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누구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목노와 구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신자의 간절한 눈물이고 호소였어요. 자신의 본질을 인정하고 바라본 자의 진절한, 진실한 기도, 정직한 신앙의 모습이었죠. 이새 마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로서 이열 번째 개명,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개명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나의 이 타락한 그이 마음으로는 이 말씀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새 마음 주세요 정말로 새롭게 해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게이열 번째 개명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지금 다루시는 겁니다 어 보면 그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다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사실 다 그런 것들도 이렇게 탐심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드러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이 왜 맺히는가? 아, 이 뿌리가 행동의 뿌리가 마음에 있구나. 근데 이 마음이 썩었다니까요.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답이 없어졌어요. 마음이 새카마예. 거기서 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오는 게 간음이고 도둑질이고 살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여기에 다윗이 울었던 거잖아요. 이 문제는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깨닫는 겁니다. 이, 이 마음속의 문제 이게 탐심의 문제 마음에 갖는 이 탐심의 문제가 어, 이게 죄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나에게 에, 폭로시키고 보게 해준 거구나 로마서 7장 보세요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어, 그럴 수없느니 하나님 말씀은 죄가 아니랍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데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게 됐는데 곧 뭐냐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오 어, 십계명이죠. 10번째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어, 이 하나님의 말씀 열 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라는 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를 비추고 요구했을 때내 썩은 마음, 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이 죽은 마음을 죄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또 모든 그 십계명을 316개로 그것을 또 2134개로 이렇게 늘려가지고서 했던 것들을 조목조목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드러나는 살인 드러나는 가늠 안 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탐내지 말라 이 말씀 앞에 마음이 내 안에 마음이 병들었고 마음이 썩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말로 이전까지는 정말 구주요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던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천둥 벼락을 치듯이 도전을 받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놀래 자빠진 거잖아요. 예수구나. 구약에서 오실 예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뒀고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바로 내가 그렇게 그 저주하며 그렇게 그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예수가 바로 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사람되어 오신 이 구주구나 죄를 알지 못했으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지킬 수 없는 탐심의 마음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죄를 정말로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를 못 느꼈죠 여전히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는 말씀 앞에서 살고 있는데 죄인이 되지 않고서는 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 마태복음 19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9장 이 부자 청년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행동적으로 다 지켰다는 겁니다 어, 아직도 내 무엇이 제가 부족합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장면입니다 드러나는 문자적으로 행동적으로는 안할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예, 행동으로 안 나타났지만 마음 자체가 이 물질에서 욕심이 있고 그것으로 자신이 다른 것들을 지킨다 하지만 결국 그 물질에 마음이 들어가 있고 여전히 그것에서 자기 존재를 느끼고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그 계명을 다 지켰는데 이 계명 하나를 못 지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은요 계명 어느 하나도 지킨 게 아니에요 이 에, 에, 여러분 이 1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사실은 10계명 전체 1계명에서 쭉 나오는 마지막 계명은 사실은 종합이에요 종합 그래서 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 이거 했는데 에, 나는 10계명은 안 지켰지만 열 번째 계명은 안 지켰지만 나머지는 했는데 근데 뭐예요? 이열 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마음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에, 죄로 드러나는 순간 그것이 죄 죄이기 때문에 나머지 계명도 사실은 다못 지킨 자라는 것을 보게 돼. 이거 이 부자 청년은 여기서 은혜를,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죠. 이전까지는 부자 청년한테는 복음이 소개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하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래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오라고 할때아 내가 이 물질에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라고 하는 것을 죄로 보았다면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임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죄로 보고 싶지 않은 것. 나는 죄인이 아닌 거야. 나는 나머지 계명들은 지키니까. 복음이 뭘까요, 복음? 여러분, 뭐가 복음이에요? 우리 그 여기 보세요. 그 2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너는 못해. 너로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네가 할수 있으면 네가 그네 어, 네 속에서 네가 나머지 계명들을다 흉내내면서 지키면서 너의 중심의 마음에 잡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한 너의 마음이 탐내고 있는 그 마음이 너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내가 왜이 땅에 와서 죽어야 했겠니 내가 온 이유는 너가 못하기 때문에 온 거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은 너가 죽어야 할 것에 대하여 내가 죽음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복음이죠. 예수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어? 그 다른 어떤 곳에서 안 되는, 안 돼, 안 되는 내 안에서 안 되는 뭐가 안 돼요? 마음이 안되잖아 마음이 말씀대로 살고 싶지. 근데 마음이 안 따라 주는데, 근데 이 마음이 성경은... 죄라고 고백하잖아요. 고, 고벼, 고발하잖아요. 탐내지 말라. 너의 마음의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죄다. 어, 사도바울도 놀래 자빠진 것이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안 되는 것을 만나는 상황을 인정하게 되는 거. 아, 내가 안 되는 문제구나. 그안 그러니까 되니까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이잖아요 그죠 복음은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내가 할수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복음이지 완전히 볶아버린 거죠 아니에요 혹은 그런 게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알코올에 중독이 된 사람이 음 건강 건강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술 끊을 수 있어요. 알코올에 취했던 사람 마약. 정말 의지가 강하면 뭐 끊기도 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그 술에 대하여, 도박에 대하여, 거기에 대하여 내 마음이 마음이 거기에 있는데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사실 건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이 건강 때문에 마음이 옮겨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끊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데 백번 천번 생각하죠. 근데 마음이 술에 붙잡혀 있다고 도박에 마음이 꽉 지배받고 있다고 요 끊을 수 있어요? 마음이 죽어 있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못 끊습니다. 근데 복음은, 복음의 능력은 건강이나 우리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회심하면, 회심하면 새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부어지면, 새 마음이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져.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혀 내가 무슨 뭐 이것을 안 해야지 의지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막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새로운 마음이 주어져서 이 문제에 대하여 마음이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그렇게 좋았던 것에 대해서 마음이 옮겨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야 돼. 마음이 안 떠난 상태에서 그 마음을 떠나게 하고 마음을 바꾸게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죽은 마음이 어떻게 살아나요? 안 되죠. 죽었는데 새 마음이 들어요. 새 마음. 탐내지 말라라는 문제는 우리 안에서 이 마음의 개명이에요.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어, 자, 우리 탐심이 뭘까요? 탐심이 여기 고로세 에베소서 5장5 절에 보면 탐심이란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탐하는 자가 곧 우상 숭배자다. 그렇게 말하고 골로세 3장 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어 탐심이 우상숭배고요. 그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행복을 복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탐심이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뭐를요? 행복을, 자기의 기쁨을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서 추구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요 10편 가보세요 10편, 16편, 2절 함께요. 내가 여호와께 아래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표준 세 번역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 하나님이 나의 복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나의 행복을 나의 만족을 찾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 새 마음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께, 마, 하나님께 복을 찾고 하나님으로만 배부르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기쁨이고, 나의 온전한 사랑이고 나의 온전한 만족이 되질 않아요 뭐로는? 옛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며 막 거듭남을 받았다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살려짐을 받고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이새 마음이 갖고 있는 이복복됨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새 마음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새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만족을 구하는 삶으로 갈려를안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회개를 하면 새로운 마음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거듭난 성령으로 살아난 우리 안에 옛 마음 속에서 새 마음으로 우리를 살려내 주셨다고요 그런데 새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왜못 느낄까? 그이새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서만 만족하는 그 자리로 우리만이 회개하며 그 자리로 가도록 돼 있어요 해야 되는 문제죠 11절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만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새 마음이 주어진 자들에게서 그러하다. 고백되어지는 진실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고 만족이고 기쁨이고 충만한 즐거움이다. 이게 우리 실상이고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주어진 거듭나고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요? 네. 여전히, 여전히 그 자신이 예전에 두었던 탐심에 그런 헛된 거짓된 곳에서 만족을 구하려는 그 마음을 돌이키질 않죠 이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고 아 이것이 내가 어리석은 것이구나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 부분이 어? 내가 회개해요 새 마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새 마음이 주어진 것을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을 이 맛보고 누리고 하는 것을 살, 살게끔 해 주신 거라고요. 우리 안에 에, 내가 탐심자인가 어, 그 내가 새 마음을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나는 우상숭배자인가 아닌가 어? 우리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음. 행복은 하나님만이 그 안에서 정말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만이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행복을 나를 행복해 줄 대상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결정해 가고 있으면 난 그냥 우상숭배자예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은 그냥 우상 제조기고 우상 공장이야. 이, 이 이렇게 이 우상 공장인 우리를 살려낸 씀에도 우리가 계속 우상 숭배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열 번째 개명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뭘 회개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스, 행복을 찾아서 내가 만들어가고 그 행복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다면 우상 숭배자죠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스스로가 결정해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하는 일에 묻질 않아 사람의 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예전에 그 죽어있는 병든 타락한 그 마음이 원하는 욕심대로 그냥 그대로 한단 말이죠. 우상 승배자라고요. 새 마음이 있으면 뭐가 달라져야 될까? 내가 하늘는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새 마음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로 행복을 얻고자 가는 쪽으로 가는 게 그게 탐내지 말라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미 죽은 마음 살고 있는 저 불신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려낸 자들에게 너희들 있잖아 너희들 속에 내가 새 마음 주었어 너희 안에 옛 마음도 있지? 그런데 내가 새 마음 주었어 옛 마음과 새 마음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고요 근데이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고 내가 가는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살리우심을 받은 우리만이 이 말씀 앞에서는 특권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탐심이라는 것에 왜 탐심이 왜 생길까? 그, 이, 이것만 있으면 난 행복할 텐데 라는 그 욕구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없어서 난 예. 참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 마음의 그 뿌리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탐심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 어떤 사람일까 정말 예수님으로 유일하게 만족이 되어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개명 오늘 말씀 앞에 섰을 때아 누가 예수님만으로 저렇게 만족해 누가 이렇게 예수님만으로 행복해 성도가 그래요 성도가 우리는 어, 내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만 이옛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옛 마음대로 살고 싶어해 근데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자라고요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열 번째 개명 앞에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 아내, 나귀 소, 탐내지 말라. 이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난 돼. 예수님 한 분이면 망해도 좋아. 심지어 심지어, 난 예수님 한 분이면 죽어도 좋아.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게 이게 성도인 겁니다. 망해도 좋다. 죽어도 좋다. 누구만이 이런 고백을 할수 있어요? 하기 싫죠.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망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내가 스스로 찾아가면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만들어 가고 그러는 것이 오늘 이열 번째 계명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는 모습입니다. 무겁죠. 근데 이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삶을 살도록 새 마음이 주어져서 이 삶을 살때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구별된 백성이에요. 이 자리로 가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어그 우리 안에 음, 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에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탐심의 죄에서 어?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주어졌잖아요. 이새 마음을 가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족히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이 탐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면서 어디로 가야 우리 회개합니다 그럼 어디로 어떻게 이 가는 일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새 마음을 받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자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을까 예.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하시는 주권적 섭리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살때 자족할 수 있어요 어, 많은 사람들이 어, 하나님의 이 그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다루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새로운 마음이 들어온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가야 할 믿음의 방향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분깃이 이러하구나 받아들이고 자족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에 우리가 순종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 속에서요,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나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왜요? 우리는 부분적인 것만 봐요. 아, 내, 아, 내가 그때 그, 아우, 그, 그 이런 일 있어가지고 음?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에, 나쁘니까 상황을 피해 보려고 나쁜 결정을 하고 나쁜 대로 막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또 물질적인 어려운 문제 자녀의 어려운 문제. 신분의 어려운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이라고요 이건이 땅에서 살 때는 우리는 답답할 거예요 아니 왜저 사람은 우리 안에 탐심이 간, 늘 갖는 거잖아요. 시기와 질투. 왜저 사람은 뭐 저런 문제도 없고, 뭐다잘 뭐 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처럼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간섭하시나? 나는 왜 일이 안 풀리나?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가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묘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들을 아 그때 나에게 그안 좋은 일이 있었어야만 했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여서 그것에 붙들려서 그것으로 끌려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나를 멈추게 했구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정말로 소망할 수 있도록 세상 것을 끊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이 하늘의 영광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구나 무릎을 칠 거란 말이에요 언제 전체적으로 알게 되는 그날에 근데 우리는 이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벌어지는 일만 보니까 비교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어때요 탐심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늘더 갖고 싶고 이웃의 것도 뺏고 싶고 그래서 막 나를 확보하고 싶고 그래야 내 안정감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속에 정말로 자족할 수 있고 탐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세요. 6장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맞죠? 여러분 그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온거 없습니다. 이그 불교가 말하는 그공수의 공수거 그 욕망을 욕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 근데 욕망을 그 타락된 욕망, 욕망 자체가 음 불교는 욕망을 비우라 그러는데, 정말 기독교는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으니까, 우리그 빈손으로 가자가 아니라, 이 욕망을 거룩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거룩한 욕망으로, 내 안에 있는 식욕이든 명예욕이든 물질욕이든, 이런 욕망 자체가, 아, 이건 정말 욕망 자체가 문제네가 아니라, 욕망 자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막 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불교는 욕망을 버려라 그러지만 기독교는 욕망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 욕망이 너의 자신을 위한 죽은 마음, 옛 마음으로 가는 그런 이 부패한 타락한 욕망으로 가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진정한 만족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욕망을 거룩하게 가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히브리서 13장 5,6절 함께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요 죽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에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아니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돈이 있어야지 예? 신분이 돼야지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러고 나서 신앙이지 그러면 새 마음은 우리 안에 죄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며 주신 새 마음은 그럼 뭐예요? 새 마음. 새 마음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아, 이게 진정한 존재고, 가치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여기에 참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 제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 마음으로,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열 번째 개명 역시,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지켜낸 자요. 이미 이 개명을, 우리는 살아낸 자요.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로서 이 계명을 하나님의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우리가 갖고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의 기쁨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맛보아 가게 될 것입니다 복된 성도의 마땅함이 우리 삶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 마음 주신 것 그래서 이, 이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 앞에 우리로 하금 우리만이 고민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만이 답을 갖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히 마음의 거짓된 죽은 마음을 향한 세상을 향한 열심으로 가는 것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 열심으로 거룩한 욕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전에는 손에 잡히는 것 보이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를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었고 거기에 안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도 않았던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그리고 비로소 이 비참함 속에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보게 하시고 이런 안 되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것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려내주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경험케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이 불신자와 자연인들처럼 죽은 마음 갖고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지만 참된 것 영원한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마땅히 주어진 그 하늘에 기쁨을 새 마음으로 늘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기단에서 오늘의 삶을 책임있게 살아내는 자족하며 하나님으로 배부르며 그리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이 세상으로 가는 타락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진리를 향하는 거룩한 욕망으로 불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